지금까지 일을 상황 설명을 해주면 마을에서 퀘스트 수행하다가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새로운 마을을 찾은 상황이야 지금 근데 여기서도 뭐가 진행이 안 돼서 이 덤이 있잖아 이거 아까 그 상자에 넣어서 죄값을 다 치른 상황이거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날 될까 안 될까 그걸 어.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난이가 이 세계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. 나니의 캐릭터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서버에 오즈체가 귀엽이할래 <웃음> 내 진심을 왜 그리워서? <웃음> 그냥 귀여운 사람이야? 그냥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냥 귀여운 사람이야? <웃음> 그럼 난 여기 서버에 메이드할래 메이드? 할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적어도 어. 연비보단 좀 계급이 낫네 <웃음> <웃음> 나그래도낮겠지 <웃음> <제수보단 높지. 웃음> <제수보단 높지. 그래. 웃음> <걸쎄>. 나도 기둥이지까수보 a t are you? Don't eat. Don't eat. Don't eat. Don't eat. Don't e a 야이 새. n t eat. Don't eat. Don't eat. Don't eat. Don't eat. Don't eat. d o 그쪽에서는 카페도 만들어지고 막 난리라고 <웃음> 맞아 지금 메이드 무시하면 안돼 너 혼자 모애모애뀐 같은거 못받을수도 있어 엄마.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 <웃음> 모르겠네 한번 보여주시게 싫어? 그게 어, 뭔지 피... 모르겠네 한번 보여주시게 빨리 그냥 보고싶다고 말해 이 자식아 귀족이라고 <웃음> <웃음> 지금 어 격식차리면서 어떻게든 봐내려고 지금 그냥 어, 보고싶다고 많이... 말해 이 자식아 티 많이 났나 <웃음> 마지막으로 난이 설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난이는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난이라고 해요 일단 안녕하세요. 난이 같은 경우에는 귀족을 모시는 메이드였답니다 근데 그 귀족이 지금 몰락했어요 근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어인 귀족들의 세력에 의해 몰락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몰락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몰락했겠지 <웃음> <웃음> 아니 어어어어 잠깐만. 또쁜치기가 메이는데. 성민주제 어디 감이 나에게 손을 대는가? 어, 메이드 때린다 메이드 나쁜 손 죽기가. 대지 말라고. 메이드 카페 유명하다고 요즘에. 그러니까 그 모에보에 뿅이 뭔지 좀 보여 주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결국에 그거잖아. 아무튼 그렇고 여기 빗소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야 로봇 오, 대박 되게 못생겼다 으어 음... 잠깐만 아, 자... 어떡하지? 아네 아니, 아니 여기저기 돈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? 아 저쪽 집안이 원래 막말로 유명했네 로봇은 이런 걸로 상처 안받지 아니야 얘는 철저하게 자기 어. 감정과 자기 이익을 위해 어. 움직이는 로봇이야 아 그래? 어 미안하다 <웃음> 그래 한번 더용서해줘마 그래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쪽은 몰락한 왕국의 공주 잃어버린 아 몰락이 이처진. 아니야 이처진 이처진 왕국이라니까 그래? 그냥 망했다고 하면 안 돼? 안돼 이처진 왕국이라고 이처졌으면 망한 거 아니야? 이유가 겠지 맞지 이유가 있는 거지 다. 아, 뭐 아무튼 알았어 미안해 거야, 알았어 아닐까? 미안해 H0 어, 아, 죽여버려 알았어 일단 알겠습니다. 미안해. 아뭐 보디가 되야 뭐야 쟤는 덤비는 건가? 유먼 아 이거 어? 너무 세 보이는데 아네 투디가 뭐, 아, 예쁘게 생겼다. 투디가 <웃음> 예쁘게, 예쁘게 생긴 이유는 투디는 현실 어. 세계에서 아이돌이었어. 야 투디야 예쁘게 생겼다 저 근데 저희 초면 아닌가요? 왜 갑자기 말을 <웃음> 아 저기요 예 예쁘게 생기셨네요 겁나 춥파던지네 <웃음> <웃음> <그치? 웃음> <웃음> 일단은 근데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이랑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퀘스트가 몇개 받아졌거든요 지금? 아 받아진다 <웃음> 이제 Here just open the book and r n the skill 오음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이렇게 나오고 좀 나왔어요 엔더의 눈 다르게 된거 12종류였나요?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엔더월드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? 그눈 힌트 하나 나왔어요, 저는 지금. 오. 음. 그 엔더의 눈 12개를 모아서 그쪽에 가면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응? 내가 이 어... 터진 왕국을 다시 되돌리겠어. 어.. 어.. 어.. 그, 그래.. 화이팅이에요 공주님 바등들이 왜 이러지? 아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.. 네. 오늘 집 짓는 거 도와주기로 했는데? 아 내가 그랬었나? 아 맞아 어. 도와주기로 했어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쪽에 나무들 있죠? 나 저거 캐오게 가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 좀 정리하고 있을게 오케이 저 공주가 조금 이상한 게 우리랑 같이 없을 때 혼잣말할 때는 그냥 말투가 양아치야. 나는 딱 느낌 알거든요. 저는 범죄자 출신이라서. 저딱 알아요. 저는 딱 딱하면 딱이거든. 나는 공주인가 구라 같은 어이 어이자 고기 안 나와? 나온 건가? 꽃둥심인가? <웃음> 아 진짜 리얼 꽃둥심인 거 같은데? 게 없어 진짜. 아, 아. 보자마자 다 칼빵 찌르면 <웃음> 어떡해 우리 알렉스들한테 뭐하는 짓이냐 지금? 왜 갑자기 뭐 나쁜 사람들밖에 없다는 이뭔 그, 소리야 이게? 쩡다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? 좀 들어보실래요? 쩡가 나한테 묻힌다고 <웃음> <거고> 그랬어요. <웃음> 여기들. 매이드. 아, 침대 찾아서 자야 되네. 줘봐. 반말 있는 거어디도 너도 하잖아. 이제. 난 귀족이지 않는가. 어쩌라고. 죽어. 죽어. 아, 죽어서 이렇게... 영원히 잠들게 해 주마. 아. 죽어서 저 영원히 잠들게 해 주지. 싸우지 마팔 만든다. 아, 얘가 아. 때려. 쟤가 <웃음> 싸우지 마세요, 둘이. 아니, 쟤가 먼저 때렸어요. 자기는 반만함스 저는 안 된대요. 어, 그건 아니죠. 귀족... 그러니까. 이곳 귀족... 여기는 그런 거 따지는 곳이에요, 여기도? 음. 아, 그래요? 어쩔 티비 음. 하죠? 그럴까요? 아, 계급이 뭐가 중요합니까? 저는 맞아. 그런 거 모르는 사, 곳에서 왔습니다. 아니, 그럼... 이 사람은 인정하는데 여기는 여기 사람 아닌가? 아, 진짜 끝까지 가자, 이거지? 이뤄와. 아... 꺼져! 아! 어서 죽일 는데 죽일 텐데. 아! 아! 아! 나 죽었다. <웃음> 진짜 죽었어 <웃음> 난 죽었어 난 쟤가 죽였어 에이런 어? 개같은 메이드랑 화해하기 싫네 <웃음> 아 그러지 말고 아저씨 아저씨 문 열어봐요 <웃음> 나 집고 생활할거 있어 나다 왕따시킬거 있어 아, 아저씨 나봐요 그래 삐지지마 사과할게 내가 화해해요 화해 <웃음> 미안해 아저씨 도 사과 받아주세요 어, 전안 들려 뭐라고? 우리 어인 아저씨도 미안하대요. 너가 차가 되게 못하는구나니 뭐라고? 야야야 뭐라 했냐? <웃음> 아 미안해. <미안하네. 웃음> 너 이거 사과하지. 너 앞뒤가 없어? 아니 귀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죠? 평민 주제에 자꾸 나한테 손 찍음을 하지 않는가? 그래서 제가 나 죽임. <웃음> 반말하고 나두기 나한테 멤버 아니라고 뭐라 했음. <웃음> 그건 이세계관이 아니잖나 아니, 나 귀엽지. <웃음> 응, 나 귀엽지? <웃음> 어 귀여워. 응? 왜 이쁘다 해서 귀엽지로 바뀌었음? 어. <웃음> 미션은 바라보자. <웃음> <웃음> 나니 귀여워. <웃음> 아니 그렇게 해석해. 아 귀엽지. <웃음> 성공해주시면 안 돼요, 선생님? <웃음> 나안 말했는데요. 너는 내 아니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나 방금 기침할라 다 털을 너, 뻔했네 남았음 아, 와 진짜 빨리, 나. 뒤끝 괜찮다. 오지네 나하생손 어, 미안하,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. 알겠어 자 우리 메이드 아, 아가씨도 안 해줬으니까 어인아씨도 사갑시다 어, 미, 미, 미야, 나, 이거봐 이거, 봐, 이거 봐, 야 사과를 진짜 이러... 속해 좁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속 개좋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인덕씨 내가 그런 말안 할게 미안해 기적이좀 쪼잔하긴 하네 보니까 아휴 그냥 터져 죽겠네 그냥 저기적이 저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산담 진짜로 아휴 진짜로 <웃음> 오 다치다 잠깐만 이거 알려줘야겠다 가서 어? 뭐야 저게 어? 아니, 이거 마을이 너무 큰데 이거는? 어 마을이 너무 근사한데? 허어 비닐하우스까지 야 여기로 오자 그래야겠다 여기 성이 있네 이거 무슨 성인데? 아 여기가 입구가 맞나 보다 아 골렘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? 어 누구야? 누구야 너? 왜 없는 척해 갑자기? 좀 이상한 사람이네 누구냐? 아 뭐야? 아이고. 왜 없는 아, 척이야? 아 이거 뭐야? 아니 끼부리네 이제? 근데 이쪽으로 와보자 그러자 딴 사람들한테 아 뭐야 둘다 머리가 하얘가지고 헷갈렸네? 하나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말 걸지 말아줄래? 에이 좀 사이좀 좋게 지내 귀족이랑 메이드인데 뭐 이렇게 내가 아까 사과했는데 제가 창으로 내 머리에 꽂았어 <웃음> 아니, 그건 소위. 실수였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. <웃음> 아니 근데 사과하러 이렇게... 찾아왔습니다 지금. 아 사과하러 찾아온 거예요? 조금 좀 도와주시게. 저기 메이드 씨. 예. 지금 이분이 사과를 좀 하고 싶대요. 미안 미안 나 했다. <웃음> 이게 <웃음> 이딴 식으로 <웃음> 사과를 하니까안받지아죄 죄송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나? 자, 연습 좀 하고 오겠네. 그래 아저 잘할 수 있어 아저씨할수 있어. 할수 있어 더 크게. 더 크게. 아, 뭐? 미안, 미안, 미안. 그렇지. 자 가서 하는 거예요. 저희 메이드 아가씨 여기 할 말이 있대요. 맞아? 고 죄송하게 됐수다. 이거는 <웃음> 연습한, <응원은>? 거라... <웃음> 연습한 거랑 다르잖아요. 내가 저기서 <웃음> <응원은>? 연습하는 거오물룸물다 <웃음> 들었는데. 이거 다 거기 이딴 짓으로 당당하게 하라길래 당당하게 했는데 이거 아닌가? 얼마면그마음살수 있는 가 오! 마마음을 돈으로부터 살 마우스, 마우스, 마우스, 마우스, 마우스, 마로스마 어 기적 시대 라면 그치 한 잃어버린 <웃음> 와국에... <웃음> 아 잠깐만요 네, 잃어버린 왕국의 애국갑 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아니아 아, 그래서 어쩐지 잊혀진게 사람들이 노는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하니, 아 너무 안아 가지고 오님네 아 근데 이거 청세체이팅은 기사도 정신을 좀 발휘해야지 아 알겠, 알겠습니다 그래. 여기도 사과했다 사과할게요. 그러니까 사과 같이 해 여기 있습니다 뭐지? 아 싫어 오? 이거 내가 준 거잖아 에메랄드랑 철세트 줬는데 왜 그걸 다시 나한테 주고 사과를 세 배는 많습니다 세 배는 아니 이거 말고 사과 하라니까 이 사람이 알겠.. 알겠.. 알겠.. 알겠.. 알겠.. 알겠네 못한다 또 해봐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 안쪽더 크게 <웃음> 죄송합니다 이건 화내는 말투잖아 요거 딱 이렇게 보석 딱 주면서 <웃음> 내가 미안해 딱 그래 내가 미안해 한번 봐준다 사과는 사관인데왜 에메랄드는 <웃음> 공주님이 내려마세요 ㅋ ㅋ ㅋ 아이 그, 그 아, 공주님 가지십시오 좀 많이 아, 고맙네 아어 아, 그렇구나 아니근데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있다. 여기 집도 집인데 마을을 하나 더 찾았어요 공주님 그래서 거기 집이 진짜 예뻐요 아니 나 한숨을 여기 지금 집안 닦아놨더니 지금 아 <웃음> 그래요 여기서 합시다 예 여기서 하도록 해요 아 진짜로 어, 여기서요 뭐, 네 아니 거기가 더좋저 조... 거기에 성도 있어요 진짜 거기로 가볼까? <웃음> 이쪽으로 이렇게 어, 오면 저기 봐봐 마을 우와 오아 그리고 잠깐만 비스비 어어 어. 어, 어, 어. <웃음> 나 저기서 퀘스트 받다가 스킬북이라는 걸 받았는데 거기에 다치가 적혀있어 아나 배웠어 다치 어떻게 그러면 지금? 다, 다치가 어디서 배우니까그 우리 설정 키에서 아. 조작 키 들어가서 키를 선택해줘야 돼. 닫지. 어인 나 봐봐. 네. 음. 오. 그럼 나는 성에 살아? 그래요?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 흙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 흙더미를 내가 치워줄게 그러면. 좋아. 집을 안 지어주는 대신에 어때요? 좋아. 응응. 음, 음. 저기 미안한데 비스비. 왜 그러지? 여기가 성 정문이거든. 근데 여기 땅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여기를 좀싹 팔려 그러는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음. 알레한드로 간다, 간 알레한드로 간 알레한드로 말고기로 만들어버리기 시전 시전. 전에 시작 시작. 어... 뭐가 더 이득일까? 잘 생각해봐. <웃음> 알렉산드로. 아니. 여기에다가 연비의 성은 너무 조그맣지 않습니까? <웃음> 이게 뭐예요 지금 성은 이따만 한데 <웃음> 아 그런가? 나중에 깃발도 만들 거야 <웃음>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찾는 걸 그만두고 나만의 성을 다시 만들어 가야겠어 뭔 소리 하시는.. 아..아..그래요? <웃음> 이제 여기서 다시 복권하겠어 공석성 설명 하는 거같 <웃음> 아버지 방금 정신적 고려장 당하신 것 같은데 <웃음> 이 집은 내가 좀 빌려서 살까? 여기다가 십자가 딱 만들어가지고 어, 아이씨 잘못 썼다 뭐지? 우리집에 왜 들어가? 저희집에 무슨 볼일 있으세요? <웃음> <뭔 소리야. 웃음> 아 정신이 나갔나? 아니 왜 여기서 살고싶어서 그런거야 지금? 그러면 이제 저기해 그 여기서 이제 집안일하면 되겠다. 네. 제가요? 응응. 음, 음. 그집 아닙니다. 여기입니다. 아요지 여기 여기에 체키빈 댁입니다. 어 맞네. 예, 예. 뭐야 여기 같이 사는 거야? 예 네, 저희 정리 메이드인데요. 아 정리 메이드. 네네. 예저이집 고용됐어요. 아 그럼 너는 집이 없어? 네. 아니 이 처사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어딨어? 여기가 집이에요. 항상... 네, 저기 이쪽으로 <웃음> 와 보세요. 저기 이쪽으로 와 보세요. 네, 네. 메이드 방이 하나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 네. 보시면 어. 아. 예 여기가 제방이거든요 <웃음> 아, 근데 저 그래도 이제 좀한 나라의 공주로서 또 예. 이런데 왔는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 아 너무 이쁩니다. <웃음> 일로 와서 공주님의 하사품을 보십시오. 와 진짜 정말 너는 이쪽은 이런 근데 런거 하나 둔분 집에 있어야지 되게 좋다고. <웃음> 전투 메이드였어가지고. 전투메이드였어가지고.. 그럼 내가 전투 메이드가 좋아할 만한 걸 하나 주겠소. 어 우와 좋아요 어, 이건 되게 좋은 거야 금식할. 단식을 할수 있는. 오와 후방 공격 피해량 증가래 신기하다니. 캠핑장에 있는 내 하사품을 하나 내리지. 노란색 침대있일너 남만 봐도 지푸라기 침대처럼 보이는데요? <웃음> 아니 이거 열어봐! 제 노란색 침대야! 네 여기 지금 곤이 자고 있는 제 부인과 함께 자겠습니다 <웃음> 잠깐만! 부인 다른 사람이랄까? 이런 미.. 헛던 <웃음> <웃음> <어떤> 새끼! <웃음> 무슨 일이야! <웃음> <웃음> 아니 울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웃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너무 무서워요 <웃음> 우리 집 구경시켜주겠네 일로 오게 태빈 저거 집 구경하면 한시간걸수있어 <웃음> 아니네 한 아니네 1시 들었어 일로 오게 자 연비의 어, 성어구가아 음. <웃음> 그래도 한번 초대해주셨야 초보라 그러고 면전에다 대놓고 이제 누르면 다고아 어. 이게 자동문이어서 아하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면무장 느낌 있지? 아우와 아 관역이 아, 원래 있었구나 오 oh 이런 팡! 어, 바로 할수 있는 음, 연무장. 네. 딱 들어오면 여기에 딱 작업실,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. 이러고 한층 올라가면 아리아주실. 어 여기 이제 식사하는 어, 곳이구나. 여기. 아. 여기 딱 하면은 여기 이제 밥 먹으면서 음, 말해보게 그게 슬펐구만 내가 해결해주겠네. 해결자부터. 아, 아니요. 아니요 아니더 올라가면 뭐 있어요? 이러고 한창한한더 올라가면 이쪽에 이렇게 딱 아까 말했던 난간 여기딱 이렇게, 이렇게 다볼수 있고 오오 어, 다들 어디에 사는지 음 위에 올라가 볼수도 있고 이러고 여기는 어, 여기 이거 중요해 안 아, 어쨌잖아 지금 이리 와! <웃음> 잠깐만 아 자기 주장 됐다 셋시네 군주 침실 군주 <웃음> <곤주, 곤주> 침실 군주 <웃음> 침실 딱 들어가면은 이제 핑크침대와 함께 여기에 보면은 뭐 털거 없네 아안 털어요 뭐 가져갈 것도 없으면서 그림 하나 보고 왔... 아 계산 정확하시네 <웃음> 다시 나오놓을게요 근데 이런 말씀 외람대호만 집에 남자분 많이 들이시네요 <웃음> <웃음> 대신들이 돼 대신 아 대신들 어. 음.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새길이 있네 새길. 아예 예. 예이 예. 새길로 딱 가면. 어아예야아 아, 예. 아, 예. 여긴줄 알았어. 여기가 바로 이제 청새치네. 아오 우와! 야 청새치네 왜 이렇게 좋아구죠 너무 이쁜데? 어 여기 우리 우리 집 바로 옆에. 이 뭐야 청새치 왜 이렇게 뭐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는 뭐야 이거? 아니 자네들 지금 남의 상자를 왜오는가아아 <웃음> 창문 밖에서 보고 있어. 왜 들리네? 그러면 음.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캐스트를 해 보도록 하죠, 저희. 좋아요.